안녕하세요 심서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첨번호의 미출연 구간의 흐름을 확인하고 다음 회차 에는 어느 구간에서 번호가 출연하지 않을 것인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과거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916회에서는 어느 번호 구간에서 출연하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30회 동안의 미출 구간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915회에서는 40번대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연하지 않았었죠. 적오비율부터 살펴보면 5대1을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에서 분석한 다음 회차에 출연하지 않은 구간 분석입니다. 한 구간 미출 빈도는 52%이며, 두개 구간 미출 빈도는 31%로, 최소 한 구간에서 출현하지 않을 빈도는 83%로 꽤 높게 분석되네요. 최다 출현하지 않은 구간은 40번대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20번대와 30번대에서도 출현하지 않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단번대는 18%로 비교적 낮게 분석되어 다음 회차에서 미출 구간으로 잡고 갈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홀짝 비율 3대 3을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에서 분석한 다음 회차 에서 출현하지 않은 구간 분석입니다. 홀짝 비율 3대 3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다음 회차에서 한 구간 에서 나오지 않은 빈도수가 높게 분석되었네요. 최다 출연하지 않은 구간은 역시나 40번대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10번대, 20번대, 30번대, 단번대에서도 출연하지 않는 빈도가 비슷하여 전반적으로 40번대에서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네요. 40번대는 번호가 5개밖에 되지 않아 출연하지 않은 빈도가 높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어서 무작정 40번대가 미출할 것 같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출연한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미출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첨번호 2번이 출연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구간 미출빈도는 50%이며 두개 구간 미출빈도는 미출 36%로 역시나 과거에도 출연하지 않는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게 분석됩니다. 최다 미출구간도 역시나 40번대에서 강하게 분석되며 20번대, 단번대, 30번대, 10번대 순으로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과거 데이터의 분석내용입니다. 6번이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 미출빈도는 51%, 두개 구간 미출빈도는 31%로 역시나 80% 이상 한 구간에서 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최다 미출 구간은 40번대가 높게 분석되지만 단번대와 20번대 또한 낮지 않으므로 다음 회차에서 번호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첨번호 11번이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 미출빈도는 50% 두개 구간 미출빈도는 37%로 총 87%의 확률로 분석되어 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최다 미출구간은 역시나 40번대가 강하고 20번대, 30번대, 단번대, 10번대 순으로 과거의 미출구간이 있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3번이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 미출빈도 50%, 두개 구간 미출빈도는 32%로 82% 확률로 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최다 미출구간은 40번대가 50%로 월등히 높게 분석되었고 그 밑으로 단번대, 30번대, 10번대, 20번대 순으로 미출구간이 있었습니다. 당첨번호 22번이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 미출빈도 50% 두개 구간 미출빈도 37%로 87% 확률로 한 구간 이상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최다 미출 구간 역시 40번대가 50%로 높게 분석되었고 10번대, 20번대, 30번대가 같은 비율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은 구간으로 분석되어 22번의 경우는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분석 결과입니다. 마지막 삼십칠 번이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 미출빈도 4십 퍼센트, 두개 구간 미출빈도 삼십 퍼센트로 8십 퍼센트 확률로 한 구간에서 당첨 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삼십칠 번 출현 이후 최다 미출 구간은 4십 번대에서 4십 퍼센트로 분석되었고. 20번대가 그 다음으로 높게 분석되었지만 단번가 10번대, 30번대도 비슷한 수치로 과거에 미출했던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적고 비율과 홀짝 비율 915호의 당첨 번호를 기준으로 이번 미출 구간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미출 구간 일순위는 40번대가 강하게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915회차를 기준으로 10회차 이상 미출수로 40번대가 3개나 있어서 40번대를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그 다음으로 20번대를 미출구간으로 잡고 번호조합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미출구간의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번 영상은 처음 분석한 시도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출 구간 흐름 분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의견들을 수렴하여 좀더 발전된 내용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